검은색 병아리를 목격하는 꿈. 불길한 징조가 느껴지니 매사에 조심하도록 하세요. 달걀이 부화되어 병아리가 나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나 기 없이 꾸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많게 됨. 닭이 병아리를 공격하는 꿈. 미숙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는 꿈입니다. 좀더 신중하세요. 독수리로 변한 자신이 여러 마리의 닭이나 병아리를 물어 죽이는 꿈. 적이나 경쟁자에게 항복을 받아 냄. 병아리 깃털이 빠지는 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병아리 깃털이의 아름다운 꿈. 예술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병아리 다리가 부러지는 꿈.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됩니다. 병아리 때를 목격하는 꿈. 한 집단의 지도자로 성공하는 꿈입니다. 병아리 한 쌍이 뛰노는 꿈. 사랑에 성공하는 꿈입니다. 호감 가는 이성과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병아리 한 쌍이 싸우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거나 호감가는 이성과 사랑을 못 이룹니다. 병아리가 계속 끼약끼약 오는 꿈. 인기의 상승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꿈. 병아리가 날아가는 꿈. 자신감이 커지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병아리가 날지 못하는 꿈. 자신감이 떨어지고 일을 망치는 흉몽입니다. 병아리가 달그로 자라는 꿈. 그간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납니다. 병아리가 덫에 걸리는 꿈.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병아리가 멀리 도망가는 꿈. 행운이 떠나가는 꿈입니다. 앞으로 운이 안 좋습니다. 병아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꿈.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이. 병아리가 벌레를 잡아먹는 꿈. 성가신 존재가 사라지고 행복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병아리가 봉황으로 변하는 꿈. 부단히 노력하여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계속 오는 꿈.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등 인기가 상승함. 병아리가 슬퍼하는 꿈. 가족에게 우환이 생기고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는 꿈. 몸의 기력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 꿈. 수입과 재산이 늘어날 꿈. 병아리가 오리로 변하는 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흉몽입니다. 병아리가 점점 커지는 꿈. 행운의 바람이 불어와 좋은 운수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죽는 꿈.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매우 불행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병아리가 짐승에게 공격당하는 꿈. 경쟁자에게 큰 피해를 입는 흉몽입니다. 병아리가 황금알을 깨고 나오는 꿈. 황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단숨에 결합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병아리가 힘차게 뛰약띠약 오는 꿈. 열정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하는 일마다 솔솔 풀립니다. 병아리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딸을 낳을 태몽이나 작은 선물을 받게 됨. 병아리를 치료하는 꿈. 마음이 정화되고 일이 솔솔 풀리는 꿈입니다.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는 꿈. 작은 선행을 통해 너그러운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병아리의 부리가 휘어지는 꿈. 말실수 때문에 주변 사람과 멀어집니다. 말 조심하세요. 샛노란 병아리가 등장하는 꿈. 꿈과 희망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암탉이 많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사업이나 하는 일에 발전이 있음.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꿈. 모성애, 사랑, 양육, 교육. 생산, 발전 등을 암시하며 회사나 단체에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게 됨. 양계장을 운영하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단숨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입니다. 임산부가 병아리를 낳는 꿈 처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희로애락이 많다. 작품 창작, 질병이 있다. 화난 병아리가 등장하는 꿈 감정조절을 잘하도록 하세요. 화목한 병아리 가족을 보는 꿈 가정의 경사가 생기는 길몽입니다 축하합니다. 병아리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